자, 우리 여러분도 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말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2020년도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마지막 신규 코드와 함께 더불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 신규 코드들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가요. 2020년 기준 지금 75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물하는 의미에서 Last Year's Code 750K라는 신규 코드를 어... 등장하게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 올리는 게 12월 29일 오후 오전 7시인데 이거는 12월 29일 오전 2시 17분에 생긴 코드입니다. 어, 저는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는데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사용을 해보시면 은어 뭐야 잠깐만 내가 L을 빼먹고 했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총만 치카라 만 보석을 얻을 수 있는데 VIP 기준 2만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코드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코드구요 이 코드 역시 3000 보석 VIP 기준 6000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버그가 한창 많았을 때 그때 버그를 고치겠다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버그가 고쳐지며 새롭게 생긴 goodbye b e r g 라는 코드는 천치카라 구야비 기둥 2천치카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린 코드인데요. 자 비폴란 700k 역시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k 역시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서브젝트 뭐 막시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LA로그 30K 역시도 현재 사용이 가능하지 않네요 네 이거는 이게 막혔네요 700K 라익스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일단 현재 지금 사용한 코드는 우리 서 어, m 맥시 맥어 아무튼 이거는 천치카라 VIP 기준 2,000 치카라를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월 200 역시도 1,000 치카라. 우리 VIP 기준 2 0 0 치카라. 우리 디프런트 700K 역시도 1,000 치카라인데 VIP 기준 2,000 치카라. 굿바이 버그 같은 경우도 1,000 치카라인데 VIP 기준 2,000 치카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3,000 치카라인데 VIP VR, 기준 6,000 치카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라스트 이어 콜드 750K 같은 경우는 만치 카드 인데 vip 기준 2만치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 보면은 2만 어, 6천 8천 3만 어, 잠깐만요 자 계산기 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과로서 산수를 잘 못해요 어? 이과인데 산수를 못한다는 건뭔 소리지? <웃음> 자, 어. 자총브이아 기준으로 34,000 보석 34,000 축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석은 짜자단 58,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는 샹크스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이타추 한번 뽑읍시다 한번 뽑아보죠 간단하게 자어 좋다로 자 저번에 샹크스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렇게 음, 생각하지 말고 합시다. 사루카 사쿠라죠? 음. 그리고 별로 그 보석이 많지도 않아. 20만 개 써서 샹크스 뽑았기 때문에 솔직히 잘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는 그 1차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차원으로 갑시다. 자, 다른 차원으로 이동 4차원 갈까? 4차원, 3차원? 어, 어디로 어 가지? 지금 제가 SP라서 훈련중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므로 3차원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3차원에서 한번 뽑아봅시다. 이제 고 있으면 SP로 끝나면 5 c 로 가게 될텐데, 5 c 로 가면 이제 3차원도 끝이죠? 4차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음,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가 시작한지 한 3개월 정도 된걸로 같은데 어 정말 오래걸리긴 했네요 어? 자 오케이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첫번째는 뿅 상디 아 제일 제일 잘 나오는 캐릭터 나왔네 자 두번째 리바이만 안나왔으면 됐다 어? 혹시 내 음성이식 갓겜? 세번째는 좋은 건 사실 요새,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잘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챔피언이? 기분 탓인가? 요즘 들어서 그 보석을 많이 뿌리니까 챔피언들이 잘안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서 뭔가 잘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기분 탓인가? 아니면 내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를 요새 챔피언을 안 뽑아서 그런가? 자, 빅마이트! 예전에도 올마이트는 진짜 잘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올마이트도 잘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오! 방금 얘기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코드... 쓰세요! <웃음> 어라? 뭐지? 지금까지 이 친구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치고를 뽑았는데 어.. 뭐지? 사실 지금까지 샹크스 나온 것보다 이치고 나온 게더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치고는 이제 처음 뽑아 봤는데 어.. 뭐지? 자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신규 코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새로운 챔피언까지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친구는 없었는데 네, 새로운 제 전설 챔피언을 얻게 되었네요 와 여러분들 이번 신규 코드 꼭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백나른역었 우리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판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